월간 3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9월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9월의 운세 타로카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종합운세에요. 9월 연애운에 대해서는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확인할 것은 9월의 나의 인간관계와 공적인 영역, 시험, 학교, 직업 안에서의 어떤 운의 흐름들을 제가 차분하게 짚어드릴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타로카드를 시작하기 전에, 뽑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숨을 후하고 내쉬고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물리쳐주세요. 카드든 인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딱 하나, 그것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 테니 천천히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1번 분의 9월 한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초순에 나는 어떤 매혹적인 제안을 듣게 돼요. 아탈 만한 제안, 내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어떤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이 한정가로 풀린다든지 하는 유혹들이 오는데요. 초순에 내가 돈을 그렇게 쓴다면, 그리고 초순에 내가 어떤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공부, 공시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직렬에서 다른 직렬로 바꿔 꾼다면 그것이 꽤 오랫동안 나에게 족쇄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중순에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답은 나오지 않아요. 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끌리는 그 일이 오랫동안 내가 바라온 일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더내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 깊은 속마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 지 편지하고요 그래도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것은 하순이 오면 대사제 교황의 카드가 나왔어요.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그만큼 내 안에 어떤 결론이 선다는 의미가 되고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여기 악마가 있지만 동시에 건너편에 교황이 있죠. 이 악마의 영향력은 약해질 거예요. 다만 이 카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윗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는 어떤 말들을 귀담아 들으시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카드 3장으로 다시 한번더 알아볼게요. 가족에서는 문제없겠어요. 가족은 오히려 나를 지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펜타클의 여왕이에요. 이 여왕은요, 재물에 대해서는 약간은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 문제에 어떤 내가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 현명한 답을 내려주고는 하는데요. 아까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다른 시험을 치려고 하거나 다른 직장에 가려고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나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때로는 내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의 참견이 좀 지나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금만큼은 이번 달은 그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 달이에요. 그런데 친구들과는 약간 언쟁이 있네요. 서로 원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내가 저기를 가자고 하면 친구는 여기를 가자고 하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는 자기 얘기만 하고요. 이렇게 친구 사이에 약간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인데 이럴 때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져주는 거요. 실은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싶고 좀 짜증도 날 거예요. 하지만 다음달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흐름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공적인 영역 시험 공부 혹은 회사 생활에 대한 운인데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겉돌았다면 중심으로 향할 수있고요 만약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직렬이나 어떤 분야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하는 것에서 아직은 성과가 오지 않았지만 성과가 곧올 것이다 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9월에는 크게 좋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의 실마리, 잡아야 하는 것,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카드 3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악마가 다시 나왔어요. 그만큼 나에게 유혹이 많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도 이거저거 하자고 해요. 그것이 나에게 돈이 될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너무 빨리 돈을 벌어준다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마로 나타나는 이 인물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로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다르고 서로 자기가 먼저이고 싶어해요. 이럴 때는 그냥 뒤로 한 걸음 빠져주세요. 그렇다면 나를 감싸고 있던 아군 어떤 싸울 수 있는 흐름도 저절로 사라진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번 달에 실마리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사실은 전이 카드를 보면 그런 말이 떠올라요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갔으면 이제 올라갈 때다 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져주는 것 같아도 지금 이번 달 내가 사람들 때문에 약간 속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올라가기 위한 준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멈춰있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흐름이 꼭 당신의 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카드를 뽑아볼게요. 마지막 카드 달 카드입니다. 과연 어떤 달이 이번 달 당신을 위해 더 좋았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 스트레스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피로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에게 영구하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 하네요.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그런 사람들의 헛된 이야기에 소모하지 말라고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것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면 1번 분 9월 한달잘 보내시고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9월 한달 동안의 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초순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지 여러가지 사람들의 싸움과 다툼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요. 나는 물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지는 않아요. 초순에는 말이죠. 중순으로 가면 나는 하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민이 돼요. 여태까지 내가 해온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 일을 노력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차례 혹은 아예 이것을 놓고 새로운 분야로 갈 차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는 꽤 많이 되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상태인데 정작 수확할 때가 되니까 수확을 하지 못겠다,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 카드에서 읽히는데요 말에는 꼭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미루고 미룬다면 어떤 시험을 본다 안 본다 그 회사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고민되는 어떤 두 가지의 선택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다가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뒤에 강의 보시죠. 이강의 당신의 기회가 흘러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선택을 좀 해야 된다. 언제까지? 9월 하순까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혹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선택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딱 결정해야 된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뽑아볼게요. 가족들은 나를 약간 흐뭇하게 바라보네요. 이런 신뢰가 엿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기대는 나에게 큰 스트레스는 되지 않는 것이 이건 펜타클 페이지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이 올빼미처럼 그냥 가만히 보고 지켜봐주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주 큰 트러블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친구가 나와 같은 목표를 다투는 친구가 있네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무언가 뺏길 것 같고요. 나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꾸 내가 하는 무언가를 따라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아주 신경이 쓰이고 내가 가진 멋진 것을 빼앗아 갈까봐 약간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일단은 나는 지금 친구 관계보다는 직장 쪽 혹은 학업에 대해서 선, 선택해야 될더 중요한 일이 있고요. 이 친구가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간다고 해도 질투를 해서 내 무언가를 따라한다고 해도 나보다 빛날 수는 없으니 그것을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겠어요. 다만 이 친구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9월 한달 동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이해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이 자리에 계속 이 이, 이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선택할 것이 있다.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선택이 있고 이 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두 가지 선택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고 그게 학교든 시험이든 직장이든 그 무엇이든 그 하나를 고른다면 당신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고민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내가 더 진정하고 싶은 것인지 결정만 하면 된다. 하는데요. 카드의 뉘앙스가 이렇거든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망합니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당신에게는 그것을 실행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니 선택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 실마리와 잡아야 할것 그리고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드 3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도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하나만 고르래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나요? 안에 잎사귀도 있고요. 별도 있고 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돈도 있고 성도 있고 너무 많죠? 하나만 골라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이상은 내 욕심이라고 볼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초순에 나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휘말릴 수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영향력은 줄어들, 줄어들지는 않아요. 여제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여제 카드에 항상 따라다니는 골치 아픈 점이 있는데 그녀를 따라다니는 많은 소문들이거든요. 워낙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쏠립니다. 그러니 친구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친구와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소문이 불어서 불어서 커지면 그게 좀 귀찮아질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이해 카드가 나왔죠? 그러면 이해가 쉽게 제가 다른 두 장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두 사람이 있거나 일을 상징하거나 모두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번 달의 실마리 카드는 바로 연인들 카드인데요. 연인들 카드는 두 명의 연인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 선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앞에 마치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것처럼 두근거리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연기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겁먹은 채로 있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카드가 이야기하듯이 그 앞에는 근사한 것이 있고 내가 어느 하나만 잡는다면 당신은 두근거리는 새로운 모험. 혹은 일에 있어서 혹은 학업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하니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진짜 하고 싶은 것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그렇다면 당신 위에 어떤 달이 떠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달 카드를 볼게요 대화가 당신의 열쇠라고 해요. 만약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그런데요. 이번 달은 친구에 대한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 아주 믿을만한 선배나 부모님 혹은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직장 내 동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하지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어떤 성공한 사람, 멘토를 찾아가 강의를 듣거나 그 사람의 책을 읽거나 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내내 많은 것들이 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분 9월 한 달도 행복한 한달 보내세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9월 한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흐름인데요. 초순의 나는 괜찮은 제안을 받게 돼요. 새롭게 계약을 한다든지 그동안 애써왔던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해서 초순의 나는 학업적으로도 혹은 직업적으로도 꽤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어쩌면 새로운 파트너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과 호흡이 꽤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순쯤 나는 어떤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나 공부에 있어 약간은 청천벽력 같은 일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보고자 했던 시험이 갑자기 미뤄진다던가 내가 가고자 했던 회사에 갑자기 사정이 나빠져서 더 이상 TO가 생기지 않는다던가 하는 나의 마음을 약간 속상하게 하는 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순에 내가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뉴스로 인해 조선에 내가 품었던 어떤 꿈들,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그러졌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잔두 개가 남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니 내가 완전히 실망 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완벽히 나의 계획대로 되기는 좀 어려운 달이네요. 그렇다면 3번 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카드 3장으로 알아봤어요. 때로는 가족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족은 커다란 사자와 같고 나는 잘 부드럽게 오냐오냐 오냐 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니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친구와는 참 좋아요. 친구가 펜타클의 텐이 되어주었어요. 친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내 마음속 고민이 있거나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줄 것이고 내가 받았을 스트레스, 나의 실망들을 친구가 위로와 공감을 해줄 테니 친구랑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힐링시켜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직장 및 학업 혹은 시험에 대한 운인데요 맹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뒤에 보시면 새끼들이 있죠 여기 조그만 새끼들이 있고 어미가 절대로 새끼들을 다치게 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좀 싸울 일이 있어요 이게 꼭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태 내가 가진 것들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좀 노력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애써해놓은 어떤 성과를 윗사람이 가로챈다든지 다른 부서에 누군가 내 동기가 내 성과를 가로채려고 할수 있는데 그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맹렬하게 저항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새끼를 뒤에 둔 어미는 결코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 수는 있어도 내가 쌓아올린 성과를 결코 빼앗기지는 않을 테니 겁먹지 마시고요 거기서 싸우시면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실마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실마리 그리고 잡아야 하는 것 놓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카드 3장으로 알아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맹렬한 기사가 나오네요. 맹렬한 기사가 앞으로 날아갑니다. 까마귀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이 기사는 요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3번분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내가 이번 달 나에게 걸려오는 어떤 싸움에 있어서 맹렬하게 대항한다면 나를 이길 수 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해오던 일을 안해 이러고 내려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잔이 다섯 잔이 있었잖아요. 세 잔은 엎어졌지만 두 잔은 있었죠. 그두 잔을 귀에 맞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들이 잘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마리카드는 은둔자 카드예요. 때로는 나의 노력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은둔자의 별이 꺼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둔자의 별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빛나고 아주 어두운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잠깐 방해받았더라도 나는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갈 것이고 나의 별은 다른 어떤 사람의 별보다 반짝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이번 달 심리적으로 약간 필요한 일들이 있어도 결코 기가 죽지 마세요. 제 눈앞에 보이네요. 당신의 호롱 속에 든 별의 반짝임이 말이에요. 충분히 3반분은 반짝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분에게 어떤 달이 떴을지 카드를 볼까요? 이것이 3번분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다른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해라. 아까까지 싸우라고 하더니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가족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용서해오지 못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가족은 너무나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많이 상처 입히고는 하죠. 하지만 가족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내려놓고 용서해야 직업적인 영역에서 내가 싸워서 나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니 이번 달 가족이 나를 또다시 힘들게 하더라도 약간은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좀더 집중해보시면 아주 좋은 한 달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4번분의 9월 한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초순의 나는 말하자면 일할 맛이 납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이 잘 돼요. 설령 누가 내 앞에 가로막는다고 해도 나는 그걸 별로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순이 오면 나는 내 마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이 공부 혹은 이 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좋은 감정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초심을 찾는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초심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카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초순과 중순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나는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래 계획을 짜기에 좋은 한 달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지, 지금 하는 공부에 있어 플랜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게 될 거고요. 그것들을 잘 적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좋은 에너지가 있을 때 계획을 짜야 그만큼 좋은 어떤 인생에 대한 플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순에 드는 생각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꼭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카드 3장으로 제가 다시 알아봤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네요. 그분들의 기대를 맞춰드리려다가 이렇게 허리가 휘어버릴 지경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부모님의 바라는 것들을 맞춰주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달에는 사번 분이 좀 이기적으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그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많은 기대들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죠? 이번 달 나에게 좋은 흐름이 왔으니 나,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없는 것보다 할수 있는 걸 하세요 그러니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면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면 때로는 못 들은 척 하셔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면 아 친구들이 말이 참 많아요 나도 말이 많고요 한동안 수다를 어마어마하게 떨겠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단톡방에서 아마 알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만큼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으니 나도 새어나가는 말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무심코 한 말이 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즐겁게 수다를 떠시는 건 좋되 너무 기쁜 날이 속마음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및 학업에서는 크게 좋지 않은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싸워야 한대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이걸 헤쳐나갈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자꾸 나를 짜증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옆에서 깔짝깔짝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말이죠. 안 그래도 나는 지금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집에서 나를 자꾸 닥달을 하는데 학교나 직장마에서도 이러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스트레스들을 흘려보내긴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 딱 좋은 달인데 그걸 좀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면 나의 운이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좀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제가 카드 3장을 더 뽑아봤어요. 이 카드에는 요 4번분의 실마리와 잡아야 하는 것,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있어요. 이미 지나쳐온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전 직장이든 전에 선택하려고 했던 전공이든 내가 하려고 했던 인턴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끝난 건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돌아보고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돌아오지 않으니 앞으로 앞으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시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하는 상대의 나쁜 말들, 어떤 질투한 이야기들은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컵의 여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컵의 여왕은요, 물결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요. 당신의 고민들, 나쁜 기운들을 물결이 돼서 나에게서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바닷가를 그려보시고요. 바다에 내가 앉아있어요. 하얗고 예쁜 모래사장이에요. 그 모래사장에서 천천히 천천히 나의 고민들이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떠내려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나를 향한 나쁜 말들은 조금 잊어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실마리 카드를 보면요. 지금 나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획을 짜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순에 내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들이 날수 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들, 내 인생을 사는데 있어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리든 그림이든 무언가를 만들듯 어떤 형태를든 남겨두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카드 한 장이 남아 있는데요. 과연 4번 분을 위해 어떤 달이 떴을까요?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당신의 힘든 일들은 모두 다. 보상받을 거라고 해요. 이것만큼 좋은 카드가 없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나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회사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친구 관계도 또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내가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좋은 일들이 이제 내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내가 한 만큼 나도 보답받게 될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줘야잘될 거라고 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9월 한달 동안의 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조순에 내가 하던 일이 크건 작건 성과를 맺게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 따로 카드는 항상 언제나 완벽한 끝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하던 일이 인쇄 어느정도 성과를 맺었고 더 좋은 일들 그리고 더 넓은 영역의 일들을 할수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중순쯤에는 내가 건강에 약간 유의해야 되겠어요. 내 건강이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될수 있으니 내몸 건강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고요. 하순이 오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그림이 보여요. 이걸 보면 건강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어요. 하순쯤이 되면 이 아팠던 것들, 내 몸이 약간 안좋았던 것들이 낫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니 중순에 있을 건강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겠네요. 내가 나눈 만큼 돌아오는 달이고요. 하순에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 무리해서 줄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사소한 친절이라도 베풀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행운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주변인과의 관계는 어떨지 당신의 9월 인간관계를 카드 3장으로 뽑아봤어요. 부모님에게 기대서 쉬고 싶은 마음들이 보이네요. 물론 부모님이 이것을 나를 푹 쉬게 해준다라는 카드로도 볼수 있는데 저는 이 카드를 보자마자 아, 이렇게 백조처럼 내가 감싸서 쉬고 싶었는데 그동안 많이 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부모님도 나의 백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가족이 나를 지지하기보다는 나를 재촉하기만 하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느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번 달만큼은 가족들이 백조처럼 나를 품어줄 수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나처럼 힘드네요 그리고 혹시 지금 싸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이 카드는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친구들도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으니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다가가면 그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및 학업에서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요 괜찮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공적으로 알던 사람에게서 오는 제안인 것 같은데요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그동안 친하지 않았던 직장 사람이라도 나에게 갑자기 오는 날썩 괜찮은 자리를 마련해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 달은 사회생활에 좀더 신경을 써보시고 직장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크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힘을 주시면 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이번 달의 실마리,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내가 싸움에 말려들기 좋아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것은 변변치 못한 소치네요 만약 어떤 것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사람들과 내가 엮인다면요. 그 숫은 줘아버리세요 아까 세계 카드에서 보았듯이 당신에게는 더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무을 가지겠다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당신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 카드는요, 자신을 증명하려는 카드예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어떤 마법을... 부려야 사람들은 날 마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굳이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당신에게는 힘이 있고 재능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 너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내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이번 달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행운입니다. 이번 달은 나쁘지 않은 달이고요. 오히려 좋은 달이에요. 나에게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운을 가져갈 수 있는 열쇠는 내가 조금 덜 힘들어졌을 때 하순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움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더욱 빛나는 행운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달 카드를 뽑아볼까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카드입니다. 어떤 달이 당신을 위해 떠올랐을까요? 당신은요. 아주 안전하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꾸는 꿈,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지받지 못했을 수도 있, 있거든요. 하지만 그 꿈들은 당신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아도 당신 자체로서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꼭 해야 된다, 내가 꼭 멋진 것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좀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